해군 대위로서 약간 27세 때 그러니까 1980년 12월 칠흑과 같은 겨울바다에서 북한 공작은 6명이탄 무장간첩을 한포석에첫발에 격침을 시킨 우리 해군의 신화적 전투의 주인공이자 쥐한 모든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당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당사자로 바로 4년 전 국회에 전신했던 박근혜 대통령 누동화를 유일하게 떼어 던진 행동을 보이신 우리 정의를 구현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잡으신과 용기를 북도든 주인공 자 바로 신동부 해국 제동님의 첫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가분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준장 심동무입니다군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부 부사관들이 자기들의 최고직급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군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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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따위 군력적 발언에 하다받듯이 주저까지 없앤 군마저 그집 평화쇼에 세뇌되고 자파 포퓰리즘에 오염되어 엄전하는 적의 핵 위협 앞에서 자중지단을 그리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 이래 초유의 육군 최고지휘관에 대한 학살 당 사건으로 정점에 이런 군기 붕괴 사태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육군주임원사 일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21일 육군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과의 사상에 의해서 남총장이 나이가 어려도 반말로 지시하는 장교들이 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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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블레스 오블레주는 동서공업을 통틀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부하들의 자부심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려면 장교들은 배우받기보다 오히려 서로 솔솜수고라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무사관들을 포함한 모든 부하들을 위해 희생하여 그들의 명예와 행복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전략적 사고로 효율과 효과를 극대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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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5월 22일 해상지휘관 회의 시 선포되었습니다. 1997년 5월 15일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한 부상한 지휘 및 관리 능력 향상 방안은 지침화되어서 7월 20일 모든 예하 부대에 시달되어 확대 시행되었고, 1998년 1월 23일 해군 전부대를 대상으로 감찰 헌병 기무부대 합동으로 실시한 안면 감찰 결과 유일하게 무타 및 가혹 행위 없는 부대로 확인되어. 의맹보관 충남함 병관리 실태 분석 보고는 해륙상 전부에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부사관단에 의해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정도로 심각한 군기관 문제 해결에 참고할 사례로 1998년 2월 22일 함장으로서 마지막 출동 중 당시 소속 장교들에게 남긴 지메모 장교 근무 수칙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본 장교 근무수칙은 한동안 해군참모총장 직무책상의 유리판 밑과 장교들의 해군 장교들의 근무수칙에체립되어 장교들의 의식 핵심을 개인하는 자생적, 자생적 지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교 근무수칙 1 7항입니다 소리 없는 1. 소리 없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 해군 장교에게 안보의 3대약즉 무지, 나약, 테마는 용납되지 않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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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근신 군인 본분이으로 장교의 업무 시간은 무제한적이다 8. 진정성과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하들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리드십은 발휘될 수 없다 9. 전략적 사고로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하여 화부하들에게흑고생을 시키지 말라 10. 충직한 부하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부하를 지키는 능력과 신의를겸비한 상관을 존경한다 11. 진정한 상관은 충직한 마음으의 임무에 충실하고 줄기차게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진 부하를 아낀다 12.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라도 인하에 역행하면 무용지물에 불과다 13. 밝고 스마트한 용의와 예의바른 태도는 장교의 기본 모습이다 14. 헛된 욕심으로 남의 잘됨을 시기, 음해, 이간나는 소인배의 거짓된 은행은 영원한 추락의 지림길이다 15. 창의력, 섭력, 네트워크, 국제관광은 기본적인 생존 요건이다. 16. 위대함은 행복함, 행복이 아니라 실현에서 온걸 알고 끊임없이 새롭게 도전하라. 17. 가장 이상적인 부대는 솔년처럼 임무 앞에 지절로 움직인다. 출처. 백운 리더십 논총 제2호. 김동무 제독의 필승 리더십. 백운 1화 제8집. 포퓰리즘에 무르진 군기는 자부심과 승리가 해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 신동부 제상님 연설을 들으면 아직도 군인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한 군인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연설하실 때 보면 군장성으로서 보여주던 그 기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습니다. 애국자는 역시 현역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예편을 하시나 항상 그들인 것 같습니다.